아, 아빠한테도 입질 왔었는데, 아 어, 아, 아우, 나 미치겠네, 진짜. 선생님, 나 3초 이상 기다렸어, 이거. 와, 진짜 미치겠다. 야, 시끄러워, 짜식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따끈따끈한 신조선입니다 이야 잘 빠졌다 20인승이랍니다 저도 오늘 신조선 뽑고 처음 타봐요 자, 이야 뭐야 배잘 빠졌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영목항에 왔어요 작년에 혜성이요 제가 알기로는 14인승인가 16인승인가 섬치기라든지 그런 포인트에 진입하시기 위해서 좀 작은 배였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20인승입니다 배를 다시 뽑으셨어요 신조선으로 엄청 잘 빠졌습니다 2021년 4월 20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물때는 무시고 만조가 오전 8시 31분 간조가 오후 15시 7분 오늘 진종일 거의 날물낚시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아직 수온이 10도가 될까말까 할겁니다 그래서 탐사출조입니다 탐사출조 원래는 손님을 <웃음> 받지 않으시고 선장님 집안 어르신들과 저랑 아들냄이랑 해가지고 승선인원이 네명밖에 안됩니다 실시간 안터질거왜 안터져요? 거기 작년에 그 포인트 안터졌나 우리? 아. 그때도 그냥 녹화만 하고 말았아 그래요? 응. 실시간 하려고 했더니 거기 안터져 그래서 녹화 방송해야 될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뭐야 시스템이 다 있네. 예. 네. 아 네. 엔진하고 네. 뒤에 후미하고. 아 네. 있죠. 실내도 있고. 실내는 손님들 낚시하고 물건 놓고 갈까봐. 아. 모자고도. 아... 어, 와 오늘 바다 끝내주네. 잘 빠졌죠? 야 우리는 광타엔 아니냐? 광하자 광타 아까 전에 내려가다가 하어요 어? 응? 아까 전에 내려가, 외도좀 내려가다가 네. 하나 밟은 데 다시 요아 어. 어. 없어졌고 서실됐어? 어, 네뭐 내려봐요? 네 이제 체크를 준비하고 한차 어, 네. 너무 길어요 길어? 더 내려요? 40년 조금만 내려. 자, 이게 채비 회수와 그 캐스팅이 좀 자주 이루어지죠? 오늘은 우럭 광어 다운샷입니다. 수온이 아직 10도가 채안 돼가지고. 얘들 댓글이 한 마리 해야 되는데 오 이거 뭐냐? 진짜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야 광훈이야? 광훈 같아. 제가 처음 쳤어. 오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오오 이거. 진짜 어 아빠 아저 아빠 가, 아빠 가줄게. 해봐 해봐 해봐 봐 계속, 계속 들어봐. 먹여 먹여 입지라도 그냥 내버려에어 계속 감호 계속 감호. 어, 네, 광어 같아요, 광어. 계속 가모, 계속 가모. 아까 지 이렇게 천천히 가면 돼? 어, 저 계속 가모, 계속 가모. 우렁이네, 오, 야, 선 좋다. 이야, 짜시. 이야, <웃음> <웃음> 대박. 이야, <웃음> <웃음> 야, <웃음> <웃음> 야 아빠보다 <웃음> 아빠 낫다. 어, 핑크네, <웃음> 어, 어, 오케이. 아, 짜시. 뭐해, 뭐해, 뭐해, 뭐해. 아니, 안쪽에, 안쪽에 해야지.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선바 내리고. 어. 이야, 짜식. 어? 다시 갑니다. 어, 짜식. 야, 첫수부터 그냥. 저거 맞아, 니다 이야, 첫스로 하냐. 이야.. 짜식 어어 축하해 아들 여오오오 <웃음> <이야, 웃음> 어, 어. <웃음> <웃음> 핑크 핑크 어? 수어 그랬어? 니꺼에도 네 있는데? 니꺼에도 어? 네 있는데? 아, 그래? 와 크다 성태야 선태야 수온이 차가워가지고 수온이 차가어 뭐? 많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방어같은거야 아니 아빠가 네 초를 대를딱 봤어 어? 먹여 아, 먹여 아니, 아니 나 인천 먹였어 진짜 어. 뭐뭐예요이거야참 별게 다 있네 진짜 이야, 이래서 돌이지아 이야, 차. 별개다 있네. 와, 이야. <웃음> 아들 내리지 마. 네.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내리지 마. 현태야 대략 좀더 풀어야 되겠다. 어. 아니, 손자님이 넌 밖에 나오는데왜 배가 움직이나 그랬든 리모컨으로 움직이시네? 이야. 잘 끼웠어? 아 잘했어 이 정도 돼? 어 됐어 됐어 이상하긴 한데 아 이거 그냥 해봐 어? 와 바로 오네 오 아빠가 몸을 잘 껴서 그래 인마 손맛 좋았어 아들? 어, 좋았어. 야 낚싯대가 처키웠어처 별로 기대 안했거든 광태야 <웃음> 이게 바로 손맛이야 <웃음> 있었어? <웃음> 야, 왜 너한테만 오냐? 확, 그럴 때확한번 쳐보지. 아, 잘 잡을 수만 있다면 지금도 이기는 거, 지금 거 거의 다 잡았어. 한 마리 잡으니까 좋냐? 음. 이 배신자야? 왜 이렇게 못 잡아? <웃음> 와, 나 <난> 진짜. <웃음> 뜰때 떠, 이 자식아. 아직, 아직은 저 초반이야, 짜샤. 나 진짜 안들내미한도 무시다가 고 진짜 이거 야 아빠도 그렇게 큰거 저기 뭐야 입 뒤로 오면 아빠도 잡어 근데 아빠 만약에 이번에 입 뒤로 면 그냥 냅둬다가 한 2초 뒤에 한번 잡고 가고 그냥? 아 그래 성태가 판단해봐 어쨌든 잡은 사람은 성태니까 어 이쪽도 이쪽 찾아도 보지만 짜샤 아니 아짜시 가보지는 상대던안니 어떻게, 우럭에서 이렇게 앞서가지? 아이씨. 아니, 아왜아들내미한테한 마리 져가지고 저를 기고만장하게 만드냐고. 아, 창피해 죽겠네, 뭐. 아. 와, 한 마리 크고 잡더니 그냥, 그냥 반박 뜨고 있어. 예? 아빠 기추이는 방법이야. 저 녀석 이상하게 우럭은 어복이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옆에서 계속 놀려대네. 한 마리 더못 잡는다고. 근데 점점 이로와. 리어 아, 왠지 한 마리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오씨. <웃음> 어 뭐냐? 계속 가만 계속 가만. 힌트. 계속. 오 신세다. 오야야큰거 같다. 이거 우럭이면 완전 대박이다. 오. 나두 <웃음> 마리 찐데. 오 와. 너오왜 그래? 드래안 풀리는 거 보니까 엄청 큰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살짝 감았어요. 네. 어호다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그래? 호다 <웃음> <와>, 뭐. <웃음> 아, 짜식이 진짜. <웃음> 야, 별걸 다 하네. 아씨가 <웃음> 아, 뭐, 잡냐고. 아, 진짜. 아 씨. 네. <웃음> 와 진짜 대박이다 너 어, 집어넣어 어, 어 어. 와 대박 와 미치겠다 진짜 쟤눈 돌아왔어 아 진짜 와 광호를 잡는거 진짜 아싸 이제 아빠가 잡아야지 어 근데 성태야 확실히 방어가 어되어 어. 아이 진짜 아나 미치겠네 진짜 송태야 이거 땅 때렸냐? 아니 아까 후둑했어 후둑했어? 어. 그래서 아빠가 체비 해놓으라고 하는거야 그냥 풀로나중에 풀러. 풀러면 되지 매듭이 됐어 어? 이게 매듭이 됐어 바깥 못했었나? 왜? 좋잖아 아, 나 진짜 진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원두 같은 색깔인데 아 진짜 이상하네 수온이 차가워서 그래 아 드디어 아 드디어 한마리 했어 놀림이 같은데? 오광호도아나 진짜 <웃음> <웃음> 와 미치겠다 진짜. 앞이로서 방금 다시. 아, 저 진짜 <저. 웃음> 야, 왜? 왜? 아, 아저씨. 아저씨한테 왜, 왜 그래? 어, 어. 어. 와, 27, 8 되겠다, 27, 8. 아. 278 되겠다. 278. 아, 자. <웃음> <웃음> 와 양쪽에서 진짜 <웃음> 와 미치겠다 아 그래도 일광이 하나 자 그래도 2021년 첫첫 광호 손맛은 봤어 처음에 좀엉기였을때어 약간 조금 엉성하게 뛰었거든 양옆으로 지기질근어 그거 때문에 본거 같아 아니야 <웃음> 액션이 그런다고 잘 나오는 게 아니야 아빠 그래도 야, <웃음> 와, 서태야, 아빠 수건 좀 수건, 수건, 아빠 수건, 수 수건, 여기 있죠? 왜? 야 크다 크다 크다 우럭이다. <웃음> 와 처음에 푹푹 수건, 수건, 완전 수건, 수건, 전 살짝이면 큰 놈이야. 엄청 살짝. 물었어 물었어 저잡어요 어. 만났어졌어오 그래 그래 그래 오오 사이즈 되는 거 같아 어. 아주 소, 살짝 톡톡했대요 기양쪽 응. 그렇지 큰 놈이야 그런가? 우럭 우럭 우럭 우럭 우럭 우럭, 우럭, 우럭, 우럭. 그래 클줄 알았어 야 사짜다 <웃음> 오 <웃음> <와> 씨. 사짜다 사짜 와오야 대박 오오 예! <와 웃음> 아빠 진짜. 이 손맛 엄청 좋았어 그러니까 어. 와야 이거 왜안 벌리냐 이게 아가미 눌러 벌리잖아 어 그래 처음에 저번에 아 오우 어, 아빠 영 어, 아우 어, 됐다 이거 저쪽에 있다는 차어우 오우! 오오오오 와씨와 짜식 진짜 그러니까 살짝 건드린 놈이 큰 놈이야 와 대박 야 개불어건 아니지만 대박이다 어, 오, 어드 써도 돼 무럭은 써도 돼 미치겠네 야, 살짝 건드린 놈이 큰 놈이야 야, 진짜 딱자연산처럼 생겼다 얘는 생기고. 아너 자리가 좋아서 그런 거니까. 야, 아빠도 그 정도 입질 오면 잡았 잡아 자자 잡으셨어? 잡 아.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아. 아 진짜 아. 잘라 먹었어. 아, 씨. 한가 보다. 어? 뭐야? 아니, 뭐 또? 뭐야? 어, 들을 수 있어. 오. 이게 약간 사이즈. 러기지 오. 잘해봐. 아인가 아니, 아니, 아니. 올라오는 게 우럭이야 원래 이거 아닌가? <웃음> 우럭이야 우럭 어? 방어다 아, 삼식이? 오 아, <웃음> 어, 대박이야 아, 어, 성태야 만지면 안돼 그거? <웃음> 와 대박이다 그거독가시 있는 거독가시 잠깐만 찍게 어딨어? 찍게 여기 와 이거 끝내주는 건데 광어랑 우럭이 접힌 거 같아 우와 <웃음> 이거 진짜 <웃음> 맛있어 오 알았어, 알았어. 와 이거 매, 매운탕이야 아, 아 그래? 어 매운탕인데 국물이 이게 끝내줘 음 살도 아, 맛있어? 그럼 근데 삼식이가 나온다는 거는 어 저기가 창업된 소리야 어? 어어 어, 조심해 조심해 어와왜이러아 어, 근데 엄청 큰 탕들이 많아요. 이게 못생겼잖아. 형태야, 너 저거, 삼식이 매운탕, 먹어보면, 삼식이만 잡을라 그럴걸? <웃음> 이런 거야? 어. 아, 야, 아빠가 잡을게 이가다 잡는 거야, 엄마. 아, 진짜 입질이 야근 놈들이, 큰 놈들이다, 확실히. 와, 진짜, 오버 끝내준다, 오늘. 아빠 절대 실력은 인정할 수 없어. 너는 마, 뭐 청춘어람 하려면, 1 0 0년은 빨라 짜샤. 아, 아빠한테도 입질 왔었는데, 아어 아, 아, 나 아, 미치겠네, 진짜. 선생님, 나 3초 이상 기다렸어, 이거. 와, 진짜 미치겠다. 야 시끄러, 워짜식아너 <웃음> 시끄러, 시끄러. 아 이번에 되게 많이 매겼어. 진짜. 오, 진짜. <웃음> 아잘좀 해봐. 아니 이번에 가만히서 가만히 있다가 톡톡톡 하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들었단 말이오. 그러니까 시간이 다 이렇게 아주 천천히. <웃음> 아 이거. 그래. 아 뭐야, 그냥 뭐. <웃음> 아니 선생님 보셨지? 나 이번에 되게 많이 기다렸어 맞어요 아뭐 잘못한거 없는데 아 작은 녀석인가? 네 조금 작아서 네아잘좀 예. 아, 진짜. <웃음> 아, 나 아들놈한테 잘좀 해봐라는 소리를 듣다니 진짜 아 근데 이게 액션이 좋나봐 그러니까 작은 녀석도 물고 늘어질려고 하지 <웃음> 아, 화이팅! 이팅 너한테 질수 없어. 와, 아빠 진짜 많이 먹였어, 이번에. 아, <웃음> 선장님이 시키는. 뭐라고? 4초 정도 기다려시끄러시끄러 <웃음> 아, 진짜. 갔잖아 야, 야, 안갔어 말걸지말라고말걸지말라나참나귀 <웃음> <웃음> 입질받았다고 말걸지말라 <웃음> <와. 웃음> 갔다 <웃음> 어? 안갔다 아 갔어 갔어 갔어 갔어? <웃음> 어 근데 작은 녀석이야 작은 녀석 아니야 작은 녀석이야 작은 녀석이라 먹질 못 하는 거예요. 어? 와, 대단하다. 진짜. 넌 이거 실력으로 잡은 거다, 진짜. 작지? 그런 같아. 그래가 쁜데거 아, 작은 녀석이야. 작다고 해 줘. 짜셔. 작다고 이건 면방이라고. 어, 작은 놈이 아닌가? 와, 이건 진짜 실력이다, 손태야 니가 지금 하는 게저수은기 하는 그게 완전히 정석이었어. 응? 아빠 나랑 옮겼나 설마? 아니요. 아이고, 야, 이 방생이다 방생. 방생이야? 어, 근데 야 그런 걸 잡아내네. 봐봐. 봐봐. 잡아? 어, 봐봐, 봐. 여기. 어, 이 이선 넘는다야. 넘어? 어, 됐어, 됐어, 됐어. 어, 면방이야. 와 5대1이네 이거 여기 사데어얘탄콜리야 열어 아, 열어? 와야 이것도 크다 얘 아직 다 왔어 어? 3 0안 사놨어? 얘도 잘놨네 근데 핀을 많이 뺐으니까 다던 왔어 잡았었어 울어 울어 아 괜찮아 어? <웃음> <웃음> 아, <웃음> 따뜻한데서 계셨구나. <웃음> 아 여기 아 그렇구나. 인데 열. 아. 아우 니나 사는 시끄럽다고. 말이야 한 마리야. 광어 한 마리도 없어. 야 아빠 한 마리 살려줬잖아 그래도. <웃음> 근데 그 광어. 아니 오, 올해 첫 광어는 봤어 그래도. 농장에 다 사라졌어. 어? 왜? 왜그래 갑자기? 겨울동안 먼 일이 있었나 싶어. 아 여기 김치볶음 질 어. 어? 아 근데 수온이 이래가지고 예 수온이 이래서 하나도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아이, 짜심이 혼자 다 잡고 있어가지고 <웃음> 어 아니, 삼시기가 또 되게 크더라고요. 네. 어, 뜨거. 아, 선생님, 온장고가 있어가지고, 네. 어, 되게 좋네. 아, 뜨끈뜨끈하네. 어떡아 <목소리> <목소리> 가만히 있어, 고돌렸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 얼마나 에한번 잡는 진짜. 이게 <웃음> <웃음> 예, 조그만 거예요 어? 조그만 거요 조그만 거그러 드래그를 많이 풀어놔가지고 조그만 거예요 놀래미 놀래미 오 놀래미다 와 여시 <웃음> 이야 우와 큰거 잡았어 이야 요, 아, 진짜 크다 <웃음> 그런게 아니지 아니지 참 맛있을때지 야야 아, 뱉어봐 와놀래미다 아빠는 놀래미조사인가 봐 왜? 우와 여기 있었나봐 어이 많이 잡으셨네 아니 섯마리 뒤에 하나하나 아와 야, 큰부도 없었네, 그래도. 와. 아, 손맛이 좋았어. 아, 손맛 좋았어. 아, 좋았어. 먹여, 먹여, 먹여, 먹여. 먹여, 먹여, 먹여, 먹여. 들지 마. 살짝 들어봐, 살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들지마 걸렸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걸렸다 오. 놀래미야 놀래미 어큰 놈이다 그래? 놀래미 근데 없어, 어 막판에 힘써 어 <웃음> 우럭이다 오기네? 오 어, 나 잡았어 아, <웃음> 어, 빠졌어! 아, 진짜! <웃음> <웃음> 와, 미치겠네! 천빌까지 했는데! 아, 진짜! 잘했 야, 넌 잡았냐? 아, 왜 나만 빠졌어! 아, 미치겠다 진짜! <웃음> 와, 진짜! 나만! 안돼! <웃음> 아, 진짜! 2대6이야? 어, 2대6. 아, 씨. 아니, 아빠도 이번에 잡을 수 있었어. 아, 나 진짜. 아, 선장님한테 도대체 몇 번을 놀리려고 다니는 겨 아. 아, 작은 녀석이야. 놀림이 어? 방어 같다 작은 작은 거. 오. 갔다. 뭘까? 오, 어, 나왜 놀리기만 나오냐? <웃음> 아빠, 그래도 이제 내 <웃음> 아 그래도 면 박은 나온다. 이거 쥐놀야 아, 어, 그거는 아니야. 그냥 놀램이다. 아쥐 놀램인가? 아니야. 어. 오늘은 다 잡아라고 생각하면 되지? 어? 아빠 이러 이러다가 놀래미 조사 된다고. 아또 영상 올라가면 엄청들 놀리시겠구만. 왜? 오! 왜? 와겨울은 나왔어. 와우 거의 상태가 잡은 것만 아신데. 오으셨 어우 무럭 잘 나온다. 어우 잡으셨어. 아따 놀래이 크다. 어우 이거 뭐야? 어우 아, 무럭 같아. 오우 되게 시원하게 먹었어. 어. 래미 그러게 아니 근데 턱먹었어 어째 놀래미 턱도 먹어요아 어쩌 이거 힘좀 쓰는데? 돌덤인가요? 방어인가요? 우락인가요? 어? 안 올라와? 세우라? 설마 방어? 막 터는게 는게 방어같다 오, 다음에만해. 선생님 뚫지 안 되겠어? 아, 어, 아이, 됐어, 됐어. 웃시아, 웃시아. 왔 광호. 아들, 자셔. 이게 광호야, 뭐. 이렇게 이렇게 약간 바다를 탔는데. <웃음> 아, 왜 이래? <웃음> <웃음> 선생님 <웃음> 그러지 마서. 엠, 자. 엠, 어. 엠, 어. 오, 오, 오. 자, 사짜 되겠습니다. 사짜 조금 넘을래나아 그렇지. 탁! 먹었어. 와, 씨. 오, 어, 어, 끝내주더라고. 헌태야, 이 정도 돼야지 방어라고 하는 거야. 헌태야, 어, 어. 우리 우럭 놀래미 같은 잡어는 다 그냥 핏 빼서 어, 넣어놓을까? 뭐? <웃음> 광어 잡았습니다. 나중에 어, 그래. 어, 아1 k 키까지는 안될거같아요 그래 반전이 있는거지 무슨 놀래민조사야 놀래민조사는 아, 아들한테 아 밀릴리가 없어 제가 아빠 왜 네, 아들 6대야 뭐? 야야야 6대4가 뭐고 아빠는 막광어를 두마리 잡았잖아 아이씨 근데 한마리 끼얘이니 아니야 그러지마삼 헌태야 우리 이거 다피 빼서가자 예 네. 줘봐 찍게. 예, 어플에 어플은 여기 왜안 넣어? 어? 왜안 넣어? 뭐, 누라고 하셨어? 누르려는데 왜안 넣어? 어못못 어, 뭐, 뭐 들었어. 못 들었네. 어 우리 우리 못 들었어 진짜. 진짜 넣어, <웃음> 아 폴링 바이트 하는 건데 아. 이 아니 선장님 왜 갑자기 넣어? 거기 가 먹던 동안 하나 찾았어. 아. 먹고 지나가는 길을 밟았어. 아. 어또 우와 놀래미 한4 5되겠다와 지금 놀래미 무지하 맛있어 서태야 긴장해 와 야, 놀래미도 뭐팔뚝만한게 나온다 <웃음> <웃음> 우리 아들 차 <차크빠리> 끝발이 방먹인가야너저 어? <웃음> 아빠한테 누, 눈으로 욕했지? 어? 아니 <웃음> 어디, 어디 아빠한테 욕을 할 수가 있어 <웃음> 너 눈으로 욕한거 아니야? 아이씨 아 진짜 진짜 야 잡았다 너는 아왜넌 잡히고 아빠는안 잡히냐? 놀래미야놀래이 아씨 아씨 미치겠네 오오오무인가 오큰 거다. 쥐 놀림이다 이거. 와씨. 오. <웃음> 야사짝 넘는다 이거. 맞네. 잡았어 아빠를 놀래미 놀래미 잡았어 너도 놀래미 놀래미 아이고 이거 뭐냐 이거 <웃음> 모르겠어 아 이건 왜 이렇게 찔렸냐 아이 짜시 오 그래 이, 이 저수온기에 모를 잡는 게, 오... 오우. 얘도 놀래미가 노릇이... 어 어. 우럭이네? 와, 씨. 야, 아빠도 우럭, 우럭 좀 잡아보고 싶다. 아빠 우럭이 안 잡혀, 서태야. 야, 아빠는 우럭이야? 아니, 아빠 우럭이야? 아니야, 아빠 놀래미 작은 거. 야, 쟨 난리 났어, 오늘. 오오오 어? 여기 잡아? 어 어. 안돼! <웃음> 이럴 때 하필 안돼! 이럴 때 그냥 버터야 <웃음> 스트레이트 좀 줘봐. 스트레이트? 어. 스트레이트? 어, 어. 아이 녀석들이 간을 봐서 안 되겠어. 쭉, 쭉, 쭉, 쭉. 이게 와이드 갭 훅은 강호 잡을 때땅 때리고 다 좋은데 한번 입질을 하고 나면 또 올려서 회수를 해서 바늘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아 너무 삐딱한데 시간이 없어 트레이트 훅은 계속 그냥 들고 가도 되니까 아나 미치겠네 <웃음> <웃음> 미치겠다. 야, 우리 아들 잘 잡는다. 아, 한 마리 잡았어. 오, 놀래미인가? 오, 우럭이다. 오, 씨. 아, 아기! <웃음> 야, 그래도 면방을 훨씬, 훨씬 없는데. 야. 아, 이거 사이즈에서도 발리고, 이거 아들냄에서도 계속 발리네, 이거. 아빠, 어? 이 입을 안 벌리는데? 오, 어. 잘해봐. 자, 스트레이트 후에 위력이죠. 어, 처음에 아빠 큰 놈이라고 했던 그 그거 있지, 그거. 어. 아들한테 또 지내? 아, 진짜. 하하하하. <웃음> 어, 와. 아니, 똥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고기가 많지? 어? 모르겠어, 아빠. 퇴진 어했어 소소한 재미는 끝내준다선태야 그러게. 아빠, 고멍몇 마리 잡았어 이거? 우럭, 한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모르겠어. 어, 여기, 피다 뺐어. 피다 뺐어, 네? 어. 어허. 어. 얘못 뭐 찔린 거 없지, 어어, 걔 어. 없어. 미친.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이거 우럭일까? 놀래일까 나도 우럭 좀 잡아보자 아이씨, 아이씨. 오오오우 이야 아이씨. 아이씨. 이걸 이런 것만 나오면 참 선태야 <웃음> 긴장하세 요나 아, 지금 일찍 걷고 있는데 어우 와 씨. 선태야 니꺼보던 네 작지만 아빠도 한마리 잡았다 와아 있었는데? 어 어우 으으 오! 오! <웃음> 와, 놀래미 대박이다. 어.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이번에 한 마리 잡는다. 이거 봐. 이게 놀래미니까 안 잡히는 거야. 와, 놀래미 진짜 엄청 크다. 잡았다. 아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아 씨. 잡았어? 우 와. 나무못 잡았어. <웃음> 안 적다, 오우. 아, 왜 아빠만? 야, 고기가 나오는데, 막 무슨. 무겁지? 먹으면서 할수 있겠냐? 할수있으까 야, 진짜. 아직 안익었어 아 <웃음> 어, 참나 <웃음> 먹으려고 해다가 그냥 너 놓쳤어? 아빠도 왔어 <웃음>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이야 작잖아 아우 이야 훌리 yeah, okay. 아니 선 손자님이 들어갈 생각을 안하네 세시만이 yeah. 넘었구만 지금 시기에 아빠 내일 또 출조해야 돼 인마 yeah? 야, 아빠 혼자 간다고 잖아 근데 손자님이 그걸 알아 <웃음> 그래서 일부러 못가게 하는거야 지금 너 그거 다 먹고 아빠도 하나 버다줘라 다 먹고. 아너 먹는 냄새가 미치겠어. 어 맛있겠다. 야 라면 먹으려고 그냥. 선태야 물뜨 건물 이 있어? 야, 너 진짜 맛있겠다. 아, 짜식저 이거 원래 아직 배안고픈데 저래서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먹고 싶네. 아, 이큰 애들이랑 똑같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선선 라면 진짜. 음. 끝내주네. 이게. 끝내줘. 아우 진짜 맛있다 괜히 온게 아니라 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오늘 영목항 해성 피싱 해성 2호와 함께 했습니다 아 오늘 너무너무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거의 진짜 아들내이랑 저랑 거의 1마리씩은한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오후에 햇볕을 받아야지 오늘 1 0 2도인가 거기까지 간신히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어 얼굴도 보고 어우 너무 재밌게 누른 것 같아요 자 한번 달리시죠 전태가 약식대 정리 좀 해줘 아, 아니, 아니, 뭐, 비, 내, 에이. 나, 저,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저, 영상이 올라가면 보시라고. 거의 비슷하게 했어. 오늘은 아들 승이 아닙니다. 비슷비슷하게 했어. 신조선이고, 덩치가 커졌는데도, 정교하게 줄도 좀 잡아주시고. 아, 무엇보다 이 발판이 너무 좋네요, 진짜. 자, 해성 2호, 어, 영목항에 오시면, 널찍한 신조선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한 번씩 다녀가시죠? 저는 오늘 너무 잘 놀다 갑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아빠. 음. 이거 얼마나 바뜨리는 거야? 어? 이 소리 많이 났어, 그래 아, 그럼. 자. 아, 아 아들이 이거 정리해주니까 너무 좋다. 릴 빠뜨리지 말고.